안녕하세요. 두부 요플레 를 소개해드릴 태민짱짱입니다. 두부 요플레는 태민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. 다들 아시죠? 이 두부 요플레는 딸기 맛인데요.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. 이 제품은 h a c p 인증이 있어서 믿어도 되는 제품입니다. 조리 방법은 전자레인지에 3분 동안 돌린 두부와 요플레를 냉장고에 1시간 동안 넣어주시면 됩니다. 참 쉽죠? 이제 이 안에. 라고로 먹어보겠습니다. 두부와 요플레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네요. 어쨌든 정말 맛있네요.